안녕하세요. 민정요가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오늘 공유할 내용은요. 여러분들 중에서 어깨에서 이렇게 위팔 연결되는 부분 있죠? 여기에 늘좀 뭔가 딱딱하고 아프고 팔을 걸어서 들어서 뭔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할 때마다 아픈 분들 많이 계시지 않나요? 네, 이거를 네, 의학적으로는요. 상완이두건염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이건 네, 뗄게요. 이 부분이 이렇게 뭔가 띠를 두른 듯이 막 당기면서 아픈 분도 계시고요. 네. 여기서 심한 경우에 어깨에서 살짝 이렇게 팔을 들 때마다 탁 걸리면서 소리가 나는 분도 계시고요. 본인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이게 어 근육에서 이렇게 뼈로 가서 붙는 위치이기 때문에 약간 단단해지는 건 맞지만 마치 이렇게 딱딱한 돌처럼 뭔가 이렇게 안에서 걸리는 그런 느낌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통증이 잘 일어나기 쉽고요. 움직일 때마다 걸리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심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염증에 대한 약물 처방을 받으신다거나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세를 통해서 상완 이두근에 여기는 이제 이긴 섬유 장두라고 그러거든요. 장두가 여기 있는 부분에 여기 붙는 곳이에요. 상완 이두근 건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건에 염증이 생기는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여기 봉이 있죠. 네. 어, 저는 옷걸이 봉 사용하고 있고요. 없으시면은 이제 문 쪽에 이렇게 손을 걸수 있는 위치에 가져가셔서. 손목 바로 위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풀려고 하는 쪽이 팔과 같은 쪽 다리를 앞으로 했죠? 그리고 지금 이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어깨가 약간 이렇게 말려있는 분들 있죠? 이렇게 해서 라운드 숄더 네, 이렇게 된 분들이 특히 이, 문, 이, 이 부분에 상완이두구 건령 네. 이 상태가 많이 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상태가 지금 그대로 이렇게 말려있는 상태로 걸었죠. 네, 어깨가 약간 말려있는 상태로 걸었습니다. 이 각도를 잘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골반과 가슴을 쭉 앞으로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펴내시는 거죠. 펴내고 손은 여기 고정이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길어지게 됩니다. 네, 상완 이두근에 최대의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셨다가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골반과 가슴 쪽 같이 쭉 앞으로 이렇게 안으로 말려있던 부분을 다시 쭉 뒤로 보내면서 길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동작이에요. 이거 아파서 고생하신 분들한테는 꼭, 꼭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지금 어때요? 하고 나니 굉장히 여기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펴진 느낌 나고요. 통증도 줄어들고, 여기서 이렇게 걸리면서 약간 소리가 나는 그런 것들도 아주 많이 좋아지실 수 있어요. 네. 근데 주의할 것은 이 부분을 너무 어깨를 말아서 많이 사용하시면 항상 재발되기 쉽기 때문에 평상시에 내가 어깨와 팔의 자세를 어떻게 하고 몸을 움직이는지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힘을 잘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말아서 좁은 범위에서 이렇게 쓰는 분들요 이게 많이 걸려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내려가는 분도 있어요. 네, 본인이 쓰는 패턴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서 팔꿈치 밑에까지 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 가슴을 활짝 열어서 요, 요이 라운드 숄더를 펴는요이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뒤로 멀리 이렇게 뻗었죠. 네. 그래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이 영상 유용하셨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민정요가입니다.